그렇지갑자도망자야 돼. 자기 아우 답답해저 갑자기 갑자기 기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아 잡아! 어? 갑자다 ö... 잡았습니다! 장민호 검거 하나 검거 공수부대 공수부대.